이곳은 경기도 한 아파트 이곳에 마창인생으로 유명한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잘안 열리는 듯한 문 어... 아, 아카테마이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아, 그 문이 계속 안 열리는 것같은데 혹시 문이 뭐 고장 났나요? 아, 문이 이게... 제가 쉴를 해가지고요. 네?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띠. 띠. 아,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이게 문 열기가 성공 모션이 많이 어려워서요 이거를 조금 제가 성공시켜봤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정말 마비노기의 미친놈이다 아... 얘가 이제 아카테마님 방이군요 아... 어? 뭐 매일매일 받는 뭐 그런건가요? 아, 이게 마비노기에서 어드밴스 아이템이라고 이 목요일에 나오와 일요일에 염색앰플을 받지 않으면 마비노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염색앰플은 또 비싸게도 팔리는 그런 물건이죠 매일매일 받아야 하는 거군요 아네 맞습니다 테마님 책상 여기서 이렇게 좋아하시는요 마비누기들 하고 계시구나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세공이라는 거를 한 뭉치를 아끼면은 치킨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다는 건가요?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지금 고세공과 치킨 한 마리를 비유하는 게 조금 아니 누가 고세공 살 돈으로 치킨을 사먹습니까? 그 돈으로 고세공이나 사지 아카테마씨의 하루일과는 컴퓨터 앞에서 대부분을 보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마비노기를 하는 아카테마씨 주로 일상이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아 지금은 마스 상적을 제가 워밍업으로 돌고 있고요 이거 다 돌면 이제 다른 거 하나요? 그럼 알비 상대파드를 들어야죠 아그제 말은 그러니까 던전 다 돌면요? 아 던전 다 돌면 우리 마시카라는 사이트와 경매장을 잠깐 봅니다 마비노기 안할땐뭐 하시나요? 마비노기 안할땐 자야죠 네? 아니 새벽 시간이니까 그때는 자야죠 새벽 시간이라서 네, 그때는 잠을 자야죠 정말 마창 인생이다 어느덧 보스를 다잡고 보상방에 도달한 아카테마씨 표정이 긴장해보이는 듯하다 아 혹시 왜 그러세요? 씨, 어? 조용히 해주세요 모리아 선생님 제발 헬하운드 머리표가게 해주세요 게임 속 여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현실의 종교인 못지않다 아... 제발 간다! 기분이 많이 안 좋아보이는 아카테마씨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아, 이제 괜찮으세요? 아. 저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 꾸짖 오! 오시. 아. 아, 지금 이것도 지금 털마 마비노기라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 이게 제가 릴레이시아여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미친놈이다 어? 아! 아, 저기 무슨 일 있으세요? 아, 푸젠! 푸젠? 아, 프리스타일 젠 못했다고요 네? 아, 한 시간마다 프레메 하는데 못해서 마손 실었어요. 아, 망했어요.